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양고추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청양고추를 물기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키친타월로 이렇게 닦아 줍니다 어슷썰기로 얇게 잘라서 유리 용기에 담아 줍니다 설탕을 위에다 덮는 형식으로 뿌려줍니다 좀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거는 청이기 때문에 이따 다 녹을 거예요 또 청양고추를 어슷썰기 하여 그 위에 또한 층을 또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설탕을 또 뿌려줍니다 또 청양고추를 썰어서 덮는 형식으로 한 다음에 설탕을 맨 위에는 좀 많이 뿌려줍니다. 이게 이제 다 이따 녹아서 청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 같은 거 매콤하고 달콤한 요리에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닭, 닭볶음탕 할때 엄청 많이 써, 쓰거든요. 설탕을 위에는 많이 덮어줘요. 이러고 놔뒀는데 제가 8시간 정도 된 거예요 다 녹았어요 이렇게 청양고추청을 만들어 봤습니다 매콤 달콤한 요리에 쓰면 맛있어요 그리고 보관 방법은 냉장고에다 넣고 쓰시면 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